이 자식 들어와라. <웃음> 싫어 <웃음> 뭐야 이병이 <웃음> 뭐야 저거. 개호거한는데야이덤블리야앞구르기한다 이놈. <웃음> 으아아아시이저기 <웃음> <야. 웃음> 전에 졌다 나는 아아아아아 <웃음> <야>. 어... 보자 <벗다. 웃음> 어, 재밌는 거 없나? 오케이. 알까기다. 역시 알까기가 제일 재밌다. 덤벼라. 아, 오케이 오케이 덤벼라 아니... <웃음> 안 되겠다 우와... 오케이 오케이 고 아니 아직 안 했다 나 아니... 또 용접하고 계세요? 됐다! <웃음> 시작이다 <웃음> 이 자식 용접을 하다니. <웃음> 이, 이 자식 용접을 하다니. 하하하. 하, 나는 단단하다. <웃음> 무섭지. 제가 <웃음> <웃음> 이 <이걸> 무섭지 시킨다. <웃음> 무섭지. <웃음> 무섭지. <웃음> 안돼. <웃음> <웃음> 이거 아직 살있다 <사놨다>. 아, 오케이. <웃음> 으악, 나그긴 왔다, 궁지. 너다 가게 거. 생겼다. 하나라도 살려라, 그냥. <웃음> 아니다, 아직 살놨다 <웃음> 너무... <웃음> 아직 살놨다 오케이. 오케이, 살려봐. 아니. 살렸다. <웃음> 일단 이거부터, 아니! 이 양가? 확인 사살 으악 죽었다 어, 죽였어 와. 정말 이건 <웃음> <우와>. <웃음>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 누가 더 용접 잘하는 애아 <웃음> 야. <거구나. 웃음> <웃음> <웃음> 들어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 임마 오케이 그럼 새로운 걸 들고 와야겠다 내가 각오해라 <웃음> 여보세요? 누구 들어왔어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오케이 오케이, <웃음> 내가 이겼다 뭐가 들어왔어? 잠깐만 어? 나 고등학교 친구가 저녁을... 전... 저녁을? 같이 먹자는데 아니 진짜 복이. 아나나좀 나갔다. 오케이. 어...